지금부터 불리언을 만들어 내는 연산 방법인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3 under comparison.py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비교 연산자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미리 코드를 짜 놨고요.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 놓고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를 보면 되겠죠. 자. 1과 1이 같으냐? 라는 뜻이에요. 이퀄이 두 개면. 그러면 같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트루가 나옵니다. 자, 1과 2가 같아요? 아니죠. 그러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폴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1이 2보다 작죠?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1이 2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니까 false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어, 1이 1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true인 거죠. 2가 1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참인 거죠. 자 그리고 좀 특별한 연산자가 있는데 앞에 느낌표가 붙으면 반대의 의미예요. 다르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과 1이 달라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것이고 2와 1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배웠던 저 equal 두 개와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흔히 처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이 비교를 할때 1과 1이 같으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행해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납니다. 자, 이퀄이 하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교 연산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퀄이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조건문과 반복문을 배울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중 어떤 거를 먼저 배워도 상관없거든요. 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